oh it's so good to be free your rules don't apply to me no i blow away all the pressure to measure up to what don't mean a thing oh it's so good to be free yeah. Look, all the trend. I'll be the least cool of my friends. You can have all that. I won't freeze the pack, 'cause I'm free. Just be whatever I choose to be. Hey, come on, what's, what's going to happen if we hang out here for a couple of minutes? 천민 자리, 이거 잡아. 그거 하나에다가 TV 알아도. 뒤가 <웃음> 그냥 아메리카노. 어,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두잔이에요 달러요 <웃음> 다시 빡 맥도날드는 저기 가서 하는 건데 <웃음> 그냥 어, 진짜 너무 웃기네 애들 가르치면 진짜 언어하는 언어, 언어 하는 거 늘긴 늘겨? 어...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가 뭐 가르치는 사람이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애가 그냥 크고 있구나 근데 위에가 진짜 예쁘다이 나무가 참 예쁜 것 같아 다이쁘쁘다 카페 진짜 나가? 이쁘다. 이쁘다. 이쁘쁘다 이쁘다. 앙버터 응. 처음 먹어봐 맛있어 전할 수도 있어 와우 진짜 s very good 신경주사 아니면 근육주사도 있어 근육 약간 너 이거 안 먹었어? 응, 응. 그럼 먹는 거야? 이 응. 어, 뭐야? 버터랑 팥 어, 오늘 너무 추워 와 대박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두잔 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아 USB. 네. 뭐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USB야 이거? <웃음> USB로 놀 들어야지. 대박이다. 아. 대려해 주세요, 제 친구를. <웃음> 내 뛰려고 했던 보여? 웨이팅 어? 열한부터 아! 아, 열어서. 아. 한, 한, 수차적으로... 한 남았다. 여기서... 우리 몇분 걸려 지한 시간? 아니, 우리, 아, 우리 한5 0 분? 어. 그래도 우리 사실. 이분 만에 부르는 거야. Wow. b r o w My gosh. So retro. r s o r y r o o y 예. 그래서 불러주시는 저 아줌마분이 강릉 불고기 앞치마 하고 있는 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봤어. 봤어. 와플이라는데 <웃음> <웃음> 라면 떡와플이야아 치즈야? 뭐야? <웃음> <웃음> 있어 엄마? <웃음> <웃음> 얼만큼 맛있어? 라고 <웃음> <웃음> 사진 찍을 때는 잡히 안 흔들려. 동영상인데. <웃음> 아 그래? <웃음> 귀한가? 야 이게 제일 맛있다 귀한가? We love it! We were so excited. We're yeah. such a tea family. Oh, yeah, yeah, yeah. This was awesome. 볼롬거는 너무 맛있어 나로하게 크리스틴 엔 달러 엔2021 진하게 팔하고더팔고 싶은... 데어 친구에게 신발 안 걷었어 뭐줄거거 먹을 어 먹어봐 초록색 이건 영골튀김 That is Marathon 감사 인용 맨 와우 모합니다 <몸> 네, 신기했어 응. 그때 약간 알수 없는 이모션이 좋아. 알겠습니다 하면서 <몸> <몸> 나 이런 스프 이런 걸샀고 있었거든. 어? 이런 거 스프링 있는 거. 아 이런 건 약간 넘기기 불하잖아 이것도 나쁘지 않라어고 어, 어, 사진이네. 실 중에 나? 저 안에 똑같지? 똑같아. 어. 이 작년에 아아 거든이거살된 애들한테 사주면 겠다 없잖아 주위에 응. 이거 귀여운데? 선반용 시계? 귀엽다 이제 책상으로 만든 액자응 날씨도 없는 사람, 사람을 좋아다서 가시는 있는... 뭔가 이거 좋아할 그게 제일 예뻐 그 쑥쑥 해비 I didn't know that? This is quite recent, is it? Oh my god <웃음> Teresa t e n g <웃음> I think she's very famous Teresa t e n g 어, 얘가 루이츠 사카모토야. 이사람이 계속. 근데 <웃음> 뭐 시킨 거야? 저기 매운 콤보가 말들은 시계하고, 그 다음 사람들은 심면서주악이었다 아, 아, 아, 아. 우와, 엄청 크다 되게 크다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응. 응. 뭐. 안줄 m a s e yes yes yes yes, yes. yes. Yeah? 아니, 엄마 팥쪽 먹는다고? 키즈 타임 자, 어, 커피 이제 가자 어, 빵이 따뜻해 엄마 그는거 뭐였지? 기억 안 나지? 기억 나, 안 나? 벙만 안 냈는데